자,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, 오른쪽. 자, 시선 맞춰서 왼쪽 카메라 볼게요, 왼쪽. 자, 가운데 보고 하트 할까요, 하트? 자, 보라트도 부탁드려요, 보라트. 자, 우리 꽃밭인 갈까요? <웃음> <웃음> 자, 저디에 포인트 한번 좀 보여 주세요. 포인트 한번 헬리피스 할까요? 이거, 이거. t h a n k y o u